그 미국 정부는 네. 부분적으로 이제 정부가 파업했지, 파업할 거래요. 네. 그 멕시코 국경을 따라서 이렇게 벽을 치는데 벽을 치는 그 자금의 합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정부가 부분적으로 이제 파업할 거래요. 네. 그 이거는 네. 그, 뭐냐, 크리스마스 이후로부터 폐쇄할 거래요. 네. 이거, 이, 번 연도에만 벌써 세 번째 이제 셧다운 하는 거래요. 네. 어... 미국, 미국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네. 그 정부가 셧다운 하는데 셧다운을 매우 길게 할 거라고 약속했고, 그리고 네. 민주, 민주당원들이. 네.